얘들아, 간식 먹자! 간식 먹자! <웃음> 자, 어있어 장수야,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. 아 잠깐만. 코코도 먹어야지. 다 모였어? 안돼! 자, 장수 안 되지요. 초코, 초코. 자, 봄이, 꼬미, 장수, 초코. 아니. 거미, 꼬미, 장수, 척거. 내가 꺼내줄게. 꼬미, 거미, 척거. 맛있게도 먹어요